<목소리> 안녕하세요 연하신방 연예계입니다 사실 최근에 어, 코로나가 조금 그래도 사람들한테 좀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창구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마스크도좀 음. 밖에서 벗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아니라는데 아도 생긴다는데 그그그 전에 풀어나온 시에서 응. 결혼을 응. 결혼식을 못한 그런 응. 사람들 이 되게 많아요. 응. 그래서 이제 좀 많이 하더라고요. 선생님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 많이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응. 많이 하죠. 맞아. 맞고 응. 뭐라고? <웃음> <웃음> 결혼할 때 다들 너무 힘들었나 봐죠 맞아. 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맞아. 결혼 언제 하세요? 그럼 네. 응. 언제? <웃음> 그래서 저희가 오늘 궁합을 응. 하나 가져왔는데, 이 사람들 과연 응. 그렇게까지 갈수 있나 한번 응. 봐주세요. 네. 네. 한글천이네 네. 결혼한다고 말이 나온 거 아니고? 음. 말면안 음, 나왔어. 빨리 안 나왔어. 근데 여자 같은 경우에도 남자 같은 경우에도 뭔가 혼기가 지나서 하는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들어. 운으로 봤을 었 때는 2년 전에 한다든지 1년 전에 한다든지 이런 게더 많이 보이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해야겠다 라는 것 밖에는 모르겠어. 음. 어, 지금 놓치면 은 그냥 혼자 살 수도 있겠다라고 조금 많이 느껴지고 근데 남자도 배우잖아. 맞아? 맞아요? 어, 배우야? 어, 아니야? 일반인이야? 어, 약간 비슷해. 요 음, 일반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있잖아. 딱 있지, 뭐라고 해야 되지? 어, 남자가 약간 융통성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인지 <웃음> 뭔가 이런 거 있잖아 직장인 약간 그런 느낌 막 조직에 있는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직장 내에 있는 약간 거기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맞아요. 드는 사람이고 사업가를 해도 괜찮은 사람이기는 맞는데 뭔가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돈을 뭐 그렇게 마르다라고 할 수는 없어 어 괜찮다 그래도 풍풍 쓰고 다니겠다 뭐 이런 게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음. 알게 모르게 알려져 있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안 알려져 있는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 음.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했다든지 음. 어, 이런 게한번스쳐갔다든지 음. 이런 게한번 있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여자한테는 결혼보다도 뭔가 관제나 구설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많이 보이는 해운연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사람 아픈 데는 없었어? 나오지 않았어? 이사람 그 음, 다치거나 뭔가 이런 거가 지나갈 거야 올해가 없었다면은 네, 내년 네. 수준에 분명히 나타난다 약짜짜 어, 어, 분명히 이 사람은 참으로 조심해야 되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가 잘 되려고 하는 건지 안 좋으려고 하려고 하는 건지 그두 개가 기분이 비슷하게 거든 뭔가 빵 터진다거나 밑으로 터진다거나 아래 위로 터진다거나 했을 때 뭔가 한번 치고 가거든 그 느낌이 조금 많이 들어 그래서 궁합을 봤을 때잘 살겠냐 이거 봐달라는 거잖아 음.. 뭔가 힘들 수 있겠다 라고가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것같아 음.. 그럼 누가 더 힘들어요? 어.. 나는.. 남자가 더 힘들 것처럼 보여 음. 음.. 남자가 더 힘들게.. 남자가 조금 더 많이 받아주고 뭔가 내가 더.. 뭔가 해줄게.. 뭔가 매니저 느낌 있잖아 뭔가 다 해줘야 될것 같고 음. 뭔가 기계도 줘야 될것 같고 금전으로도 뭔가 편하게 해줘야 될것 같고 이것도 해줘도.. 그러니까 다 겉으로 속으로 다 관리를 해줄 것 같은 남자지 음.. 음. 응. <웃음> 여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게 있다? 공주 같은 느낌 있잖아. 음. 알아서 해주세요 라든지 그런 느낌이 조금 많이 들어서 그리고 또 까탈스럽고 또 음. 안으로 들어가면 은 까탈스럽고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여우 같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좀 비슷한 거 있잖아. 어, 그럴 수 있어. 음. 근데 뭔가 이 여자는 이 남자를 만나는 것도 약간 뭔가 감수하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음, 음, 음. 들고 이 남자도 사실은 이 남자가 더 많이 감수될 게 많은데 이 여자는 음, 자기가 음. 잘났다 내가 더왔다뭐 이런 게 있는 건지 음. 연예인 대접을 받고 싶은 건지 뭐 이렇게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더 많이 느껴져서는 둘이는 잘 어울려요? 잘, 겉으로 봤을 었 때는 너무나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만약에 결혼했다고 그러면쇼윈도 뭐야? 라고 물어볼 것 같은 음. 느낌이 든다는 그래. 거지 그래서 잘 살겠다는 라 거는 솔직히 노력 부단히 해야 돼 서로가 어. 그래서 궁합적으로 봤을 때잘 맞는다고는 잘 못하겠어 음. 여자가 조금 잘 맞으려면 여자도 이 남자를 조금 잘 받아줘야 돼 그러니까 조금 꺾여야 돼 음. 음. 이게 꺾여야 돼 자기 애가 너무 많고 그게 너무 많아, 이 여자를 음. 봤을 때. 그럼 두분 친구로서 응. 네. 친구로서는? 친구로서는 딱딱딱딱이 좋지, 오히려. 응. 오히려. 응. 둘이 사업한다고 그렇게 괜찮아. 부부로 한다고 하니까 말리고 싶은 거지. 응. 응. 두 분이서 이런 응. 미디어에 비쳐지는 모습은 응. 진실성이 있는 응. 모습인가 쇼인도라고 했잖아. <웃음> 그러니까 그 진실성 있게 해야지, 도, 겉으로 봤었을 때는. 근데 나는 충돌하니 충돌도 잘 일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티격티격 하는 게 조금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음. 좀 많이 보여져. 음. 어. 남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바빠야 되거든, 지금도? 음. 일로서 바쁘다든지 뭔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던지 이런 것도 많아. 맞아 음, 음. 그러니까 남자는 조금 안정적이게 간다면 안정적이게 갔던 사람이 갑자기 뒤죽박죽인 사람 만나면 어때? 그런 느낌? 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남자는. 음. 음. 여자 같은 분 나한테 맞춰. 약간 이런 느낌이라니까. 음. 음. 겉에 보여지는 느낌 그게 아니어도 이 사람은 분명히 속내로 봤을 땐 그래. 음. 음. 대접받고 알아봐주고 이런 거를 할것 같은 사람이 야 거잖아요. 음. 음. 그럼 주변 사람 편은 어때요? 그 여자? 대해? 음. 좋다고 하지. 어, 많으면... 잘 맞다고 하지. 음. 둘잘 음. 만났다. 잘해라. 결혼도 해라. 이렇게 오히려 부추길 것 같아. 주변에서. 음. 주변에서 부추기는 게더 많을 것 같아. 보여줬을 때는 잘 만들어서 가니까. 음. 음. 음. 음. 음.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은뭐 이혼 수가 있을까요? 음. 음. 음. 근데 애를 먼저 만들 수도 있겠다. 음. 음. 결혼 한결혼은 딴딴딴 하고서는 애가 바로 들어줄 수,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는 뭔가 연예인이야. 어, 어 뭐야? 네, 거의. 응. 뭐 그런 사람이라고 그냥 그냥 집에서 그냥 눌러앉을 것 같아. 눌러앉. 음, 음. 음. 음. 자기 잘. 일을 안 하고. 음. 음. 그런 느낌이야. 그럼 음. 일부러 일을 포기하는 거요 일부러 아니지, 잘 됐다 아닐까? 어, <웃음> 이참에 잘 됐다? 어, 좀 놀아보자. 음. 편하게 쉬험거죠 음. 그거 아닐까 음, 싶은데? 음. 그 사람은 약간 일정으로 음. 좀, 좀 지쳐있어요, 여자분이잘 안되지 않았어? 최근에? 음. 음. 잘 갔다고 해도 자기 대중들이 바라는 만큼 뭐가 안된 것 같은데 나는. 음. 음. 잘 됐다고 하더라도 뭔가 성과를 다 얻었다는 모르겠는데. 또, 완벽 기질이 거기서 또 돋았나? 그분 좀 완벽주의자. 응, 응, 응. 약간. 고지식해. 음. 은근히 고지식해.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이런 거야. 이런 거 있잖아. 마치 내가 말하는 거. 무당은 이래야 돼.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음. 음. 그러면 그분이 좀그 분야에서 탑을 찍었던 사람이거든요? 응. 그럼 그런 성격 음. 때문에 탑을 음. 찍은 거야? 아니면 노력을 음. 한 거야? 음, 노력도 있고 그, 그런 그 성격도 있고 같이 갖고 있는 거지 음. 성격 안에 그게 포, 포함되어 있는 거지 음, 음. 운은 어떻게 요 운은 사람을 잘 만났으면 밀어주는 사람을 엄청 잘 만난 도안이면 뭐야 이 사람은 음. 그러니까 도안이면 뭐야 잘 됐잖아 응 음, 그렇지 음. 아니, 이분들 내년은 좀 어때요? 보 내년에? 결혼한대? <웃음> 근데 이 사람, 이 남자는 거의 일반인도 아닌 거지 뭐도 아닌 것이라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 맞아요. 응. 셀럽이한것 같아요. 그래? 일반인까지는 아니에요? 응. 옷을 튀게 입어? 정상적으로 입지, 너네. 그렇게 보여. 옷을 응. 튀게 입나? 응. 약간 남들이랑 응. 좀 다른 응. 느낌이 건들, 그니까 이 사람도 딱 사주를 봤을 때는 건들건들지, 건들건들해 지건건들들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가 꾸미고 다니는 게 건들건들할 것처럼 꾸미고 다니는 사람이잖 오히려 양반이 아니라 약간 한량처럼 꾸미고 다닐 것 같은 사람 스타일이 있잖아 음. 이상한 거에 꽂힐 것 같고 약간 여자를 봐도 그런 매력을 약간 이상 한 돼서 온다든지 음. 약간 또라이인가 또끼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맞아요 음. 그런 게 있어 음. 어? 변태 같은데? 왜 <웃음> 이렇게 말해? <웃음> 약간 그래 잘잘잘이성의 네. 기름칠 느낌나? 왜 이래? 기름칠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허세하게 해야 돼? 아 음. 이건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음. 아마 알까? 음. 아, 아시는 분일까? 알 아, 알아요? 음. 여자분은 한혜진 음. 남자분은 음. 디앙탈사 아... <웃음> 얘네가 사귄다고? 아니, 상인 이 아니고 응. 이 이거 재미이랑 보는 궁합이 또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두 분이 최근에 응. 노래를 했거든요. 응. 노래를 냈다고 근데 사람들의 평이 두 분이 잘 어울린다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근데 기현 팔사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어? 그로시 응. 팔사잖아요. 아 진짜? 팔십사 일생에 한 팔십사. 아나 몰랐어.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실제로 두 분이 사귈 가능성 있을까요? 여자는 있을 것같아 어, 마음이 있어요? 음. 여자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오히려 음. 근데 예전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음. 기한회사가 아무래도 좀 벗돌 때 한혜진이 정말 많이 감싸줬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 되게 그동안 고마웠다 기한회사가 그런 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음. 뭔가 그런 기한 선은는 그 여자보다 그런 좀 느낌을 받는 건가요? 응! 음, 그런 매력인거지 뭐 근데 그런 매력을 좋아할 것 같은 여자야 음. 이 여자는 음. 음. 그래서 저의... 거... <웃음> 좀 비슷한 거예요? 기한이랑 비교해 음... 전현무는 뭔가 보여지는 이미지가 뭔가 푸근하고 아빠같은 느낌이 좀 든다고 나는 보이거든? 그랬을 때는 그런 매력에 뭔가 사로잡혔을 수도 있지만 그 귀한 매력과는 다른 매력이지. 음. 귀한한테는 얘는 어... 약간... 그렇다. 아이썼드 베 응? 아이썼드 베 응? 응. <웃음> 뭔가 없을 것 같은데? 하는데 계속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응. 응. 근데 둘다잘 받아줄 것 같은 사람은 맞는데 음. 음. 최근에 아, 서로 유튜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막 뮤직비디오 음. 그래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좀더막 구축이고 막 그런 건 있었는데 음. 확률은 있어요 사귈 여자가 조금 있고 그래서 어쨌든 사귈 수도 있겠네요. 기안마 있어 나이음 거를 좀 여러 번. 음. 그두 분의 내년은 좀어떨거예요두 분의 매력이요. 아니 내년 내년이요. <웃음> 내년에 봤었을 때는 음, 나는 오히려 음, 만약에 있잖아 둘이 진짜 사귀는 게 맞고 간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나올 것 같아. 그럼? 어나 응. 음, 음, 말이, 말이 나올 것 같아. 너무... 남자가 급해 해야 돼. 음. 그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결혼을 하겠다 그게 급한 게 아니라 운때가 맞아 이 남자랑. 그러면은 음. 음. 안 어, 하면은 못한다. 한혜진이 아니더라도 어 맞아 그 얘기 하는 거야. 음. 음. 한 이,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해야 돼. 음. 그걸 놓치면은 평생 부족해야 음. 음. 돼. 음. 본인도 뭔가 음. 그 결혼에 대한 음. 그런 상산 잡혔을 음. 거야. 이미 한 3년 전부터. 어. 결혼에 대한 게 달라졌을 거야. 그게 보았던 시각이 달라졌을 거야 그래서 어. 갑자기 나 결혼 생각 없었는데 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잖아 응. 그런 것처럼 딱 그거를 느꼈을 거야 근데 내가 볼땐 3년 전부터 그게 누구 왔었을 거야 그 마음이 응. 뭔가 기억할 수가 뭔가 생각이 독특하다고 해야 하나 맞아. 내가 또라이똘기 기도 <웃음> 위해 근데 결혼 하이돌을그러면잘그 응. 뭐 사람이랑 응. 맞춰서 사는 거예요 맞춰주고 그럴 것 같아, 여자, 아니, 남자, 남자가, 여자를. 음, 기억했어 여자도. 근데 나는 여자가 집착이 조금 있을 것 같은 느낌이, 한직히 아까부터 들었거든? 음.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이 들어, 그면 뭔가 계속 집착할 것 같은데. 계속 자기를 어필할 것 같고, 보여주는 거랑 정말 다를 것 같은데. 음. <웃음> 과감없이 표현할 것 같은데. 음. 사랑에 자존심도 내려놓은 것 같은 여자야. 음.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죽어가지고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여자는 관제 구설을 좀 조심해야겠어. 아니면 사고가 난다든지, 치고 난다든지 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음. 그걸 좀 조심하고 지나가야 되겠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음. 조심할 건 딱히. 음. 음. 잘모르겠어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자꾸 재미로왜 보시는 거예요?